아이랜드 아이블랭크 인터뷰 본 영상은 아이랜드 지원자들의 심층 분석을 위한 인터뷰 영상입니다. 세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이희승 정재범 조경민 제이 제이크 최세훈입니다. 파트 1 소개. 나의 이름은 이희승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어, 정재범이다 도경민이다 제이입니다 제이크입니다 최세훈이다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줄넘기이다 농구이다 탁구이다 배드민턴입니다 축구입니다 <웃음> 아... 배드민턴이다 음,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음, 외동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좋아하는 반가워하는 면이 엄청 많아서 강아지 같다 라는 말이 <웃음>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어왔었던것 같아요 태몽으로 토끼 꿈을 꾸셨다고 하셔서 토끼이다 네, 아, <웃음> 라면이다 초등학교 때 처음 어, 이모네 집에서 라면을 먹게 됐는데 여태까지도 일주일에 세번 이상 은꼭 먹는 랍스터다 음, 치킨입니다 나의 소울푸드는 간장게장이다 잘때 핸드폰만은 꼭 필요하다. 소시지처럼 생긴 껴안고 잘베개만은꼭 필요하다. 편한 비계가 꼭 필요 피... 베개 베게가 꼭 필요합니다. 안고 잘베개만은꼭 필요하다. 파트 2 상황. 나 스스로에게 별명을 지어 준다면 왕자님이다. 어린인 척하는 애이다. 햄스타햄스타 햄스터이다. 선물을 준다면.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줄 것이다. 아주 길고 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줄 것이다. 선물도. 나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줄 것이다. 손편지를 줄것 같습니다. 손편지를 써줄 것이다. 파트 3 음악 음... 저스틴 비버의 As long as you love me이다. 라우브님의 a like l me better이다. 에드시런님의 Thinking out loud입니다. 아,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세븐 <웃음> 선배님의 러러바이 텔레비전이다 멜로디 라인도 재미있고 동요 상아상 곰돌이 삼형제 비야 비야 아아 보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이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. 아이랜드 지원자들의 아이블랭크 인터뷰를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엠넷 아이랜드에서 지원자 23일을 함께 지켜보세요.